다 4년동안 정더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럼가정열한아 이렇게 여러이거에 예전에 또뵀었고요또 제가 은평에 살고있으니까 은평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입력...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안녕습니다고전지와 <웃음> 고마워. 아,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웃음> 세월호 때도 열심히 해주셨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도 많이 내시고 검찰계약도 앞장서 주시고 특회 의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아니에요? 피의원되면 박주민처럼만 하자 놀지말고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정입니다 아 대우가 정치활동을 하는 게딱 좋아 보이지 않는,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우리 박준민 의원이 은평에 사시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준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신 의원의 최고의 보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박주민 의원을 보유한 은평입니다. 문제 대통령을 뽑은 은평부입니다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환호 한번 보내주시죠. 박주민 화이팅! 지로공식 하겠습니다. 을시는 그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배우인데요 무서워 보이는데 착한 스타일 체릭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치하시더니 어? 이게 제이 많이 드신 거야 <웃음> 나한테 좋은 소리도 하신 줄 알고 그런 파트에 이런 네, 말씀 안 하셨을 때 되게 <웃음> 좋아하는 분들 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요. 도움을 주면 됩니다 받는다는 게 무겁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배우나 팔라트 이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고 <웃음> 마음 써주신 거 보답하면서 좀체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좋아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가발 맞추시고 가리맞고 <웃음> 아, 뭐, 간식 가발 네. 벗었는데 <웃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제가, 제가 아는 데 있습니다 화이팅하고 아. <웃음> 네, 제가,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화이팅 네.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웃음> <웃음>